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로제떡볶이랑 당면 속에 안동 순살출닭이에요 이두 가지 제품 다 모두 샤브샤브로 유명한 최선당에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최선당에서 이렇게 밀키트가 나온 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처음 드신 거 아닌가요? 그럼 저와 함께 이두 가지 음식을 조리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로제 밀 떡볶이 밀키트에는요 이렇게 로제 소스세팩 베이컨, 소세지, 야채, 냉동 밀떡볶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떡볶이가 일반 떡볶이가 아닌 그 누들 떡볶이가 들어있어요. 어, 조리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넣고 소스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떡과 재료들을 문득 넣고 4~5분 동안 끓이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음. 어, 너무너무 간단하다. 당면 속에 안동 순살 찜닭. 찜닭에는 닭 순살, 그다음에 찜닭 소스, 당근이랑 고구마, 버섯과 파, 썩, 건고추랑 피망고추. 당면, 이렇게 마늘과 후추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조리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리방법은 그 닭을 흐름물에 씻고요 그 다음에 당면, 마늘, 후추를 빼고 모두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넣고 찜닭소를 넣고 끓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면, 마늘, 후추를 넣고 물러붙지 않게 저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밀키트라 그런지 진짜 조리방법이 넣고 끓이는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같이 아시죠? 저 요리 못하는 거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m h m 짠!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저같이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냥 끓는 물에 재료만 넣고 끓이시면 돼요. 로제 떡볶이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걸렸고요, 끓는 물에. 그 다음에 찜닭 같은 경우는 닭이 익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진짜 냄새부터가 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좀 맛을 봤거든요, 국물? 와, 이게 달달 매콤한 게 너무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제가 더말씀드릴거는요그 로제떡볶이 같은거는 제가 그 밀떡이 두개가 있었는데 한팩만 사용했고요 찐떡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러왔어요 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아 그리고 이게 최선당이 샤브샤브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야채들이 너무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을 밀떡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떡인지 고구마떡인지 모르데 이렇게 떡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종류가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음~! 노란 고... 안에 노란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어. 음~! 로제 떡볶이는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먼저 조리하는 바람에 조금 굳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떡볶이! 누들, 밀, 떡. 음. 소스 대박이다 그냥 그냥 그냥 맛이 아니라 약간 뒷맛이 살짝 매콤해요 음. 음. 진짜 찐닭도 먹어볼게요 우선 당면부터 당면 뿔면 안되니까 제가 아까 재료소개 해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찜닭 안에는요 이렇게 그냥 건고추랑 베트남 고추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찜닭이 약간 짭조름한가이 베트남 고추에 약간 매콤함이 같이 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채들도 얼마나 듬뿍 듬뿍 들어있는지 당근, 당근, 고구마, 고구마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 순살 음. 당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버섯 떡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떠먹어 볼게요 와. 요제 떡볶이에 는소세지음 역시 믿고 먹는 최선당이다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싸 소세지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함유랑 적은 소세지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돼지고기 함유이 되게 높은가 봐요. 되게 탱글탱글하고. 음 말씀드리자면, 찐닭 같은 경우는 찐전문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어. 그리고 바로 한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고, 와! 찐딱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 이거 한 3, 4인용 된것 같아요. 3, 4인용. 어, 진짜 많아요. 찐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채선당에서 나온 밀키트 안동순살 순살 찜닭과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저는 채선당에서 이렇게 밀키트가 나온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구성이 좋더라고요 우선 순, 찜닭 같은 경우에는 13,900원이고 로제 떡볶이는 9,900원이에요 근데 찜닭 같은 경우는 제가 양을 봤을 때 3,4인분 정도 되는 것같고요그다음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제가 조리한 건 3분의 1밖에 안,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버리면 좀 아깝잖아 그래서 로제소스 한병만 써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양이 둘다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선당이 2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진 그런 샤브샤브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신선도가 너무 좋아요. 특히 찜닭 같은 경우는 와 정말 닭도 너무 괜찮고 야채도 그렇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떡 같은 경우는, 그떡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냉동된 상태로만 이렇게 화면에 전달해드려서 어 저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보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너무 좋고.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성년회다, 크리스마스다 많이 그런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이런 밀키트 사서 집에서 요리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이 너무너무 괜찮거든. 너무너무 저렴하잖아. 어.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게 먹었습니다.